자, DRX 캐리아 유민석 선수하고 인터뷰를 하겠습니다. 자, 그... 예, 롤드컵에 참가하고 있는데 좀 소감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? 자기 소개하고. 안녕하세요. DRX 캐리아 유민석입니다. 롤드컵 소감? 음, 단 와서 해외팀들이랑도 연습경기 하면서 지내고, 막 지내고 있는데 좀배울점도 많은 것 같고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슥 자가격리하는데 좀 많이 걱정하면서 는데 나쁘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캐리아 소스 그 조명 지금 끈거예요아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아 지금,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구나 네, 지금 이제 한 6일째인가? 자가격리 중으로 알고 있는데 좀 어때요? 힘든.. 힘듦점 하고 좀아 이런 부분 좀 괜찮다 좀 뭐가 있을까요? 힘든 점... 원래 좀 혼자 있는 거 못해서 좀 힘들 줄 알았는데 음. 맨날 이거 캠을.. 컴퓨터에 캠이 있어가지고 캠으로 다 얼굴 보고 그래가지고 딱히 힘든 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뭐, 뭐였죠 질문이? 조금.. 좀.. 어.. 힘들다? 힘든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음... 그... 음식이.. 음식이 거의 매일 비슷한 거 말고는 음... 그.. 혼자 자.. 혼자 자는 거좀 무서워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1인 1cd 잖아요? 괜찮아요? 네아유 <웃음> 침대도 좋고.. 이거.. 혼자, 그래서, 인연, 저 옆에 있는 인연도 들어가가지고, 괜찮은 것 같아요. 음, 그, 최근에 LPL에서 벤, 벤터? 벤터라고 이제 좀 도발하는 영상이 좀 올라왔었는데, 그, 징동 카나비 선수가 이제 이유 불문 없이 DRX하고 붙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어요. 그걸 네. 아는지하고, DRX 선수들이 반응은 좀 어떠나요? 만약에 안다면? 모르는 것 같은데? 아, 그냥... 저도 처음 들었어요 아 네. 그래요? 그러면 만약에 그 얘기를 이제 들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? 아무 느낌 안 들고 있다면 카나비 선수랑 저희 팀에 있는 감독님이나 선수들이랑 또 저랑도 많이 친해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만나면 최근에 화제가 이제 캐리아 선수 머리 색깔 도 이제 보라색으로 바꿨잖아요 조금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이제 데프트 선수는 저번 인터뷰에서 어린 나이에 뭐다 해봐야, 해봐야죠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좀 보라색으로 좀 선택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? 그냥 음... 보라색이 좀 뭔가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딱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음. 자가격리 중에 좀 일어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. 재밌는 에피소드. 일단 저는 딱히 없고 또 에피소드? 아, 그... 막 옆... 저기 창현이 형이랑 방이 좀 먼데, 창현이 형이 막 벽 두들기거나 누... 그런 소리가 자잘 들리고. 누구예요 누구? 누구? 아, 표식 선수. 아, 아, 아, 아. 그, 막, 상 서로 막, 벽 두들기면서 놀 때도 있었고, 그냥 캠키고 자주 놀았어서, 캠키고 자주 놀았던 것 같아요. 음,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캐리아 선수가, 그럼 옆방은 누구예요 옆방은 혁경으로 알고 있어요. 아니, 음. 학, 혁경이에요. 그러면 혁규 선수한테 혁규 형 부르면 이게 목소리 들리나요? 네. 좀 아, 크게 하면 크게 크게 한 소리 지르듯이 질러요 들려요 음, 그 아까 전에도 <웃음> 얘기를 했지만 DRX가 이제 출국 전에 준비한 음식이 네그 사진이 올라와서 좀 화제가 됐는데 개인적으로 좀 이제 자가 격리하면서 좀 어떤가요? 음식 같은 거에 어려움이 있나요? 어, 없을 것 같기도 하는데 음.. 다 그냥 <웃음> 그렇저럭먹으면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, 음. 근데 뭔가 <웃음> 뭔가 음식 뭔가 패턴이 뭔가 비슷해서 어... 음 패턴이 비슷하다. 어쩔 땐 한국 음식 먹고 어쩔 땐 주는 거 먹고 막 그런 것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싸 갖고 온거 중에서 가장 맛있는 건 뭡니까? <웃음> 솥밥류랑 그... 김, 김자반이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금 자가격리 때는 이제 그... 이제 시설 쪽에서 이제 식사 도시락을 주잖아요 조금 네. 어떤가요?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중국 도시락이요? 네네네네 그냥... 맛도 나쁘지 않고 양도 많고...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저.. 이제, 어, 어, 네, 어, 네.. 괜찮은 것 같아요 캐리아 선수 지금 이제 중국 서버에서 좀 솔로랭크를 해봤나요? 네그래도뭐 천용인 서버 막곧 들었는데 한국하고 네. 좀 다른 점 뭐가 있을까요? 한국하고 다른 점.. 일단.. <웃음> 일단.. 좀 특이한 픽을 하는 장인들이 좀 많고 막 미달리스타라든지 미드케인이라든지 그런.. 하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.. 좀 이제 그런 장인들 장인 분들이 좀 스킬 어좀 센스가 많이 뛰어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중국 서버랑 LPL p 이제 교전을 잘하다 보니까 중국 서버에서도 교전이 자주로 나왔는데 다 엄청 잘 싸우더라고요. 그래서 기량 올리기에는 좋은 서버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상대를 해본 서포터 선수 중에 좀 네. 특이한 픽을 챔피언을 했, 했던 그 상대는 좀 누가 있었을까요? 좀 어떤 중국 서버에서요? 네, 아 서포챔프는 딱히 없고 막 정글 워윅 샤크 그런 걸 잘한 사람도 엄청 많이 봤고 위드알리스타 케인 그런 것들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서포트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. 만났을 때. 지금 이제 롤드컵 이제 패치가 10.19로 10. 진행되는데 현재 메타에서. 본인하고 조금 이제 어떤 것 같아요? 잘 맞는다고 생각하나요? 10.19... 음... 네, 요즘 메타가 뭔가 서포시 되게 잘돌아다니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... 음... 어, 어느 메타든 잘, 잘 적응하고 잘 자신 있어서 그냥 음 네, 대회, 대회에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스크림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자가경기 때문에 좀 네. 오프라인하고 다른 점은 좀 뭐가 있을까요? 오프라인하고 이게... 다른 점? 이제 서로 얼굴을 못 보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피드백을 하고 있을 때이 사람이 질... 이제 표정을 보면은 막 납득하고 있는지 안 납득하고 있는지랑 그런 게 대충 보이는데 뭐 말하고 싶은 게 있다거나 네 캠이 없... 이제 얼굴을 못 보니까, 표정을 못 보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좀 답답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시백 감독님이 이제 피드백할 때 조금 액션이 좀뭐좀 뭐좀 많은 걸로 유명한데 그게 좀 그립지는 않으세요? 아 근데 네, 액션이 막 그...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최근에 기억은 딱히 없어서 그립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그룹 스테이지가 발표가 되는데 DRX가 t s 하고 이제 플라이 캐스트 그리고 이제 위, 아래에서 올라온 팀하고 한조가 로 됐잖아요 개인적으로 좀 느낌은 어떤가요? 음... 일단... 어 그냥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t s 도 되게 잘하는 팀이고 플라이 캐스트도 그 대회 보니까 좀... 그... 잘하는 팀인 것 같아서... 음... 재미있고 좀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두팀분들한테음 그러면 <웃음> 개인적으로 이번 대회에서 만나고 싶은 팀, 팀이 좀 어디있어요? 바텀 듀오라던가 팀? 어 이번 월드컵에서 만나고 싶은 팀은 음 일단 유럽은 프나틱이고 국미는 TSM 음 그리고 중국은 중국은 그냥 TS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그 m s c 때는 징동이랑 한번 해봤고 TS랑은 못해봐서 음. 일단 TS랑 같이 졸아서 네, TS랑도 해보고 싶었었어요 그럼 프라틱하고 TSM을 고른 이유가 있을까요? 뭐 레클레스 선수라던가 이제 뭐더블스티 선수때문인가? 프라틱 경기는 아마 유력경기 보는데 뭔가 프라틱이 좀 잘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레클레스 선수도 제가 예전, 옛날에도 영상을 많이 봤었고 힐링싱 선수도 잘한다고 알고 있어서 네 그리고 TSM은 좀 옛날부터 엄청 북내에서 유, 그 유명했던 팀이라서 그냥 만나보고 싶어요 현재 그 l k 서버 후반 들어서 약간 뭐 폼이 쳐졌다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이제 진짜 역천계의 모습이 ]과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폼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나요? 현재요? 어... 어... 현재 어... 아직 잘 모르겠고 더 해봐야 알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좀더 해서 조금만 더조금 하면은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요번에 이제 루트컵 경기가 4강 전까지는 이제 버츄얼 스튜디오라고 이제 그 크로마키 막그 깔려져 있는 그 경기장을 할 거예요, 무관중으로. 그게 네. 개인적으로 좀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나요? 뭐 그거는 제가 간중 경기를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<웃음> 만약에 이제 자가 격리가 만약 풀려서 이제 시내 갈수 있다면 좀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? 일단 허거 제일 먹어보고 싶었고 일단 카나미 선수가 몇달 전에 롤드컵 오면 롤드컵에서 같이 롤드컵 오면은 상황에서 제일 비싼 허거집 데려가 준다고 해서 그 허거 먹어보고 싶고 음 일단 지금 막 햄버거나 그런 피자 같은 것도 잘 먹, 먹, 먹질 못하고 있어서 음... 중국 햄버거나 피자도 먹어보고 싶어요 현실적, 그 현실적인... 으로 이제, 요번 롤드컵 목표는 이제 어디까지를 잡고 있습니까? 현실적으로? 뻔한 수는 이제, 우승이에요 그럴 수 있는데 이제, 개인적으로 예, 좀... 구체적인, 결, 목표... 결승, 결승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결승에 올라가기 위해서 좀 넘어야 할 팀은 어디라고 생각을 해요? 음... 솔직히 롤드컵에 온 팀들은 다 잘하는 팀이라 그냥... 저희가 그룹 스테이지부터 결승까지 올라가는 팀은 다 잘하는 팀일 거라서 누구를 딱히 고를 팀은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DRX 한국에서 응원하는 DRX 팬들한테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. 음.. 저희.. 그.. 뭐냐.. 그.. 자가격리 중이고 딱히 근황이 없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저희.. 열심히 연습하면서 잘.. 다같이 잘 생활하고 있고 음.. 음.. 어.. 편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. 거, 네, 예. 응원, 많이 해주십시오.